감사합니다. 오아오아 아!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꽃이 하게 되고 힘드네요. 음. 다 떨어져요. <웃음> 너무 부드러워서. 어? 뭐야? 아, 어? 뭐? 야뭐 뭐야? 어, 어머 어머 통째로 먹었어. 어머 어머 어머. 저거 들어가? 아와 5점을... 아, 이래. 통으로 먹어서 통. 이만한 걸 저게 들어가? 대다 이야, 야, 잠깐만 지금. 어, 왕쌈 또 뭐지? 뭐야? 쌈을 쌌어요. 이름, 이래 야, 이런 거 진짜 마카롱. 야, 아, 아니야. 와, 너무 큰데, 정말 마카롱인데요볼 때마다 놀랐다. 어떡게 자, 이름 들어갑니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 오, 옆에 누구 누구? 한번 기다려. 진짜 잘. 먹어요. 다 들어갔어. 아, 근데 진짜 잘 드신다. 말랐는데 잘 드시네. 이용권 좀 드려. 이영권 어? 좀 드려. 자주 오시 게. 찍먹, 찍먹, 찍먹. 남은 살코기 를좀 주워야지. 아, 지금 매운 거 올라왔어. 어, 올라왔어? 음음음 와, 확 올라와. 매운맛 확 올라와. 족발에다가 싸야지. 제계란 음 여기다가 콩나물 하나 얹어가지고 식감 하나 더 더해가지고 얼구 말리 보세요. <웃음> 싸운 거 아니야? 저는? <웃음> 쌈이랑 싸운 애 진짜. 상치함 음 매운맛 중화시켜 음한번 최고 음, 짠, 음. 최고 최고 최고. 매운 거좀 중화시켜야겠다. 어 맞아요. 맞아요. 음. 음. 음. 아니, 아니 아까 풍자 씨가 오늘 맛표현을 예술로 한구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방에 온다고 있어 지금. 내가 음. 보니까 맛표현을 잘하는 게 아니라 풍자가 <웃음> 맛표정은 잘해요 네, 표정이 다양해요 표정. 표정으로 다 알아 날치알 주먹밥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을까? 맛있을까? 응두개끼자두개 하... 사장님 날치알 주먹밥 네, 두 개만 주세요 두개 주세요 네. 네. 계란찜도 하나 주세요 날치알 주먹법 나왔습니다. 아, 나왔네요. 아, 나왔네요. 와, 최고야 최고. 색깔 이렇게. 안 그래도 볼게요. 2렘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하늘도 어서 하 나와. 같이 들어갔어. 어머. 야, 이래, 이러다가 진짜. 아니. 세계 뭐 신기로 그런 대회 네. 있잖아요. 많이 넣기 대회라든지 뭐한 번에. 알리는 이번에 주먹밥을 칠해요? 펼쳤어요. 지금 밥아 먹고 진짜 주먹밥만 삼각김밥처럼 아 만들어서 먹어야 있겠다 양념 돼 있어서요. 막밥 먹어야지, 알 거든. 밥 먹어, 족발 주먹밥, 족발 주먹밥, 족발 밥 먹어. 들어갈까? 한입에 도전. 어? 풍자 놀랬어요, 지금? 와, 풍자 씨는 안될것 같은데? 아, 네. 너무 맛있다, 음! <목소리> 설마 같이 비벼 먹으려고 하는 건가요? 어, 와, 아, 비빔밥을 넣었다 햇빵처럼. 아니, 주먹밥인데 저렇게 했다고요? 아, 소스를 아, 넣었네요 소스 아, 넣는다 남은 소스같이 거네 저는 족발 비빔밥을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어, 저거 맛있겠다. 비빔밥으로 아, 해먹 진짜 한입 먹고 싶다. 난리 울어. 어때? 이렇게 먹으니까 하나도 안 맵다. 하나도 안 매워. 얼굴이 빨개졌어. 빨개졌어? 맛있어. 맛있어. <웃음> 너무 맛있어. 이게 소스를 아무리 추가해도 안 매워, 밥 때문에. 우와. 와, 족발 비빔밥 누가 안 만드나? 콩이 그런 거 있잖아요, 콩이뭐 치킨 약간 음. 그런 색깔이요 음, 음, 음. <웃음> 와, 다 먹었어. 쇼쇼. 족발 비빔밥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자, 이렇게 해서 말리 족밥 한 그릇. 클리어.